단백질 종류 단순 단백질 크게 나눠가지고 단순 단백질과 우리가 복합 단백질로 나눌게요 단순 단백질과 복합 단백질 그 다음 단백질 단순이나 복합 단백질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유도 단백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나누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웃음> 자 단순 단백질의 대표적인 것이 알부민 익히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알부민 자, 알부민하고 알부미노이드라는 7번의 알부민과 알부미노이드를 한번 두개 비교를 해봅시다 알부미노이드는 지금 용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에도 안 녹고 염류 0.8% 식염, 소듐 클라이드. 식염 속에서도 녹지 않고 약산에서 뭐 알칼리에서 알코올 60에서 80% 알코올에도 안 녹고. 자, 이런 성질 그러니까 알부미는 알코올 이외에는 다 녹아요. 다 녹습니다. 알코올을 약 70% 알코올에서는 알부민도 응고가 됩니다. 그다음 열 응고성 보세요. 열을 가하면은 알부민과 글로불린은 열에 응고가 됩니다. 열에 응고가 돼요. 그다음 알코올에서는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테린 다 응고가 어 버려요. 녹 녹질 않아요 자, 알부민, 글로불린 차이는 열에 는다 응고가 되는데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차이입니다. 알부민은 물에 녹아요. 글로불린은 안 녹아요. 나머지는 성질 똑같아요. 같죠? 그 다음 글루테린 아까 우리 밀단백질 받는 글루테린 물 염류 안 녹아요 산 알카리에는 녹아요 그 다음 프로라민 프로라민 마찬가지 산 알카리에 녹고 알코올에 또 프로라민은 녹습니다. 자, 알코올에 녹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 뿐이죠. 프로라민만 70% 알코올에 녹고 나머지 단백질은 안 녹아요. 다시 말해서 70% 70% 알코올 그이 그러니까 알코올은 에탄올을 얘기를 니다 70% 에탄올에 에탄올에 응고가 되어버린다 이 얘기는 프로라민을 제외하고 다 응고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라민 이외에 어떤 단순 이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뭐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바이크 단백질 있죠. 그 단백질이야. 그 단백질이 알코올에 응고가 되어 버린다 이러면은 알코올에 뭐 녹든지 응고가 되어 버린다든지. 그지 그러면은 알코올에 변성이 되는 거예요. x가 무슨 표시예요? 녹는다 말이가 안 녹는다 말이야. 안 녹는다 얘기라. <웃음> 녹는다가 아니고 안 녹는다. 그러면 침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녹아 버리면은 녹아 버린다는 얘기는 녹아 버리는 게 좋으냐, 안 녹는 게 좋으나. 우리가 혼합물이 이렇게 들어있다면은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녹아야 돼, 그죠? 녹는 거, 안 녹는 거 구분이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자. 침전이 된다. 이 얘기 아까가 그 우리가 등전점 그랬잖아. 그지그 pH 변화를 이렇게 주더라도 어느 pH 영역에 들어가면은 침전이 생긴다. 녹아 있던 것이 침전이 생겨 버린다. 그러면은 녹아 있는 상태가 자기가 옳은 역할을 할수 있는 상태였다면은 만약에 침전이 생겨 버린다면은 그거는 자기 역할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산염기에 강한지 녹는지 안 녹는지 그 다음 0.8% 식염 농도 0.8%가 왜 0.8%일까 우리 몸에 우리 몸에 한이 정도의 혈, 그러니까 저 뭐랄까 우리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아 여러분 병원 가면 은 어때요? 사람이 탈수정세 떨어지고 이러면 전해질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 전해질이 0.8% 식염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물에 녹을 수 있느냐? 염류 0.8%에 녹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녹는다 그러면, 알부민 글로브린이 안 녹는다 그러면, 혈액으로 주사 못 합니다. 만약에 0.8%에 침전이 생긴다. 큰일 나지? 혈관에, 어? <웃음> 혈관에 주사를 했는데, 혈액 속에 침전이 생겨버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관 막혀 버려요. 바로 죽, 죽습니다 뇌혈관 바로 막히면은 뇌경색 오잖아. 바로 그렇죠. 심장 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관상동맥에 그그꽉 막혀 버렸다. 그럼 심장 심장 죽어 버려. 바로 생명 잃어버리. 자 이렇게 해서 알부민 글로불린은 염류에 녹기 때문에 혈액 속에서도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글루테린 들어가면 안 되지, 프로라민 들어가면 안 되지, 알부민호에도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자 이렇게 녹느냐 녹지 않느냐, 녹느냐 녹지 않느냐, 자이 내용이 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 열을 가했을 때 응고하느냐, 응고되느냐, 안 되느냐. 자, 열을 가했는데 응고가 안 된다. 응고되는 것은 알부민 글로불린이야. 나머지 응고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식품으로 응고가 안된 상태에 그냥 에, 열에 의해 가지고는 응고가 안된 안 상태입니다. 그냥 응고가 됐다는 얘기는 조금 조직이 뭐. 고체 상태로, 이제, 어? 쉽게 얘기하면, 뭐 뭐랄까,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남배, 그 다음에 콩, 뭐, 달걀, 남배, 뭐할것 없이, 근육. 이게, 응고가 열을 가해니까, 응고되니까 고기가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리가 되고, 응고 안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액체 상태로, 즙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알부민의 대표적인 게, 자, 끝에 알부민, 알부민 이래 나갑니다. 오부 알부민, 오부 그러면은 알, 알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백, 남백. 그 다음에 락토 알부민. 락톡 하면은 락틱, 유산 뜻입니다. 젖산, 락토 알부민, 우유에 들어있습니다. 락토알부민 그 다음 씨름알부민 혈청 혈액 속에 백혈구 적혈구 아이고 그저 액체 상태 혈청 씨름알부민 그 다음 근육에 마이오겐 마이오겐 밀보리 루코신 두류 레구메린 이름이 조금 그렇게 자주 안 불러본 이름이지 자 이게 알부민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글로브린 끝에 역시 글로브린 이렇게 이름 붙여집니다 자 콩에 그리시닌 글라이신이 대부분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 뭐 땅콩 감자 완두 그 다음 혈청에서도 시름 글로브린이라고 하는 혈청에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혈장에 피브리노겐, 혈장 오브 글로불린, 뭐라이소자인 남백, 락토글로불린, 마이오신, 액틴 마이오신, 액틴 마이오신. 저 알부민은 마이오겐이고, 액틴 마이오신이 글로불린. 물에는 녹지 않는다. 물에는 녹지 않는다. 알부민글로불린그 다음, 글루테린. 식물성 식품 속에 글루테린. 미래 글루테닌. 그 다음에 오리제인, 살, 오리제인. 프로라민, 프로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프로라민 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식물 종자에 이제 프로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름을 프로라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어그 위에 하나 보자. 글루테린이 왜 이름이 글루테린이냐 하면은 식물 종자에 많이 좀 들어있는데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글루탐산 프로라민 식물성 식품의 보리 호로데인 그 다음 미래 글리아딘 글리아딘 옥수수 제인 이 단백질이 바로 프로라민입니다. 프로라민 입니다 프로라민 그 다음 히스톤 히스톤 염기성 단백질로 핵산과 결합되어 있다 자, 히스톤 동물성 식품에 그다음에 뭐 핵산과 결합되어 있는 우리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대표적인 그다음 프로라민, 프로타민, 염기성 단백질로 프로라민, 프로린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 어디냐 어디 하면 은 정액의. 액자가 또 풀렸네. 정에게, 맞나? 예. 동물성 식품, 특히 의류의 정에게, 정에게 프로타민, 염기성 단백질로 핵산과 결합되어 있다. 그 다음, 알부미노이드는 아무 용액에도 녹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걸 경질 단백질라고 경질 단백질 동물의 보호 조직입니다. 이제 우리가 털이라든지 케라틴 손톱이라든지 힘줄의 엘라스틴, 그다음에 연골의 콜라겐, 그다음에 피브린. 이런 것들이 바로 알부미노이드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자, 단백질, 그 다음 복합단백질은 이렇게 핵단백질, 핵산, 뭐 인산, 탄수화물, 유기염류 등 단백질과 결합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 RNA, DNA 유전정보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핵 단백질, 그다음에 당과 결합된 당 단백질, 당 단백질 대표적인 것이 어류 파충류의 표면 점질물, 식물 점질물도 있고요, 간의 뭐 해파린 이런 것이 당 단백질의 예입니다. 그다음에 인 단백질, 자 인산과 결합되어 있는 우유의 카제인 재 그다음에 달걀 속에도 오브바이텔린, 뇌 신경세포의 이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소 단백질, 대표적인 우리가 적혈구 헤모글로빈, 그 헤모글로빈 근육의 마이오글로빈, 뭐 새우 게 등의 아스탁신. 미토콘드리아 속에 시토크롬, 그다음에 효소의 어떤 카타라제 효소의 카탈라제, 이런 것들이 단백질하고 뭐 색소나 단백질 혹은 그 속에 구리나 철 이런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금속 단백질이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면 이 색소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떠올리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해모글로빈 해모글로빈 그 다음 지단백질 인지질과 단백질이 결합했는 지질 리포 프로테인 리포 그러면 지질 뜻을 말하는 거고요. 프로테인은 단백질 이런 뜻입니다. 자, 지단백질, 자, 응고혈액, 티슈, 피브리노겐, 응고혈액 그 다음 뭐 노론자, 바이텔린 자, 이런 것들이 지단백질 인지질, 뭐 이중층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은 그게 다 지질과 결합된 단백질 형태입니다 그 다음 유도단백질의 제1유도단백질과 2유도단백질로 나누어 본다면 산이나 알칼리하고 결합한 것그 다음에 응고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버리면 대개 보면 pH 변화에 따라서 산알칼리 영역에 강산강알칼리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거의 대부분 다 응고가 되어버립니다 응고되는데 이때 이 응고된 형태를 유도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부른데, 이걸 1차 유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유도는 1차 유도된 것이요, 더 분해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유도는 변화 약간 변화되 가지고 녹지 않는 상태입니다. 용해되지 않아요. 근데 2차 유도단백질은 더... 많이 이 식분해가 진행됐어요 더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포리모 결합이잖아 이 포리모 결합이 이제 아미노산 작은 분자 단위로 분해가 되면 은 물에 녹습니다 물에는 녹지만 은 열을 가해서 열에서는 응고되지 않아요 그 다음, 황산, 암모니아 포에, 포화 용액에서는 침전이 되는 이와 같이 2차 제2유도 단백질이 됩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이 어떻게 분해됐나. 자, 분해되어 가지고 이제 분자량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단백질에서 이제, 이제 가수분해되어 가지고 뭐 프로테오스, 그 다음에 펩톤, 펩타이드, 펩타이드 같으면은, 뭐, 포리펩타이드, 테트라, 뭐, 아미노산 몇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냐. 펩타이드 결합으로.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 분자 단위로 이제 분해가, 가수분해가 되어버리면은, 아미노산, 아미노산, 물에 안 나오는 아미노산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이 제2유도 단백질 정도만 되면은 물에 거의 용해가 됩니다. 열에는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단백질 위에 우리가 했던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단백질, 단백질 자체로서는 우리가 소화, 흡수가 안 되잖아. 그 다음, 단백질 자체 가지고는요. 우리가 입에 넣어서 아무리 씹고 하더라도 입속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 있습니까? 입속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 없잖아. 그럼 아무리 오래 씹는다 해도 맛이 날까 안 날까? 맛안 납니다. 그러면 은 맛이 나도록 고기가 고기 맛이 나고 하려고 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맛이 날수 있도록 거의 이렇게 뭐 아미노산 단위까지는 가수분해 못 시키더라도 어때요? 맛을 좀낼수 있는 이 펩타이드, 펩톤, 펩타이드 이런 형태까지는 분해가 돼야 먹었을 때 맛이 나잖아. 여러분, 고기 뭐 싱싱한 소고기, 오늘 잡은 소입니다. 그게 맛이 납니까? 안 나잖아. 숙성시킨다고 그러는 게 결국에는 이거, 여기까지 제2유도 단백질 만들어내가지고 고기 맛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야, 고기가, 고기 아주 만나기 좋은 그런 조건이 얼마 정도 숙성시키면은, 응? 바로 입에 넣었을 때, 그, 맛을 낼수 있을까? 이런 거, 크게 연구되는 것도 없다. 그런 거좀 해보라. 좋잖아. 맞죠? 응? 식품 영양 전공해가지고 그런 거좀 해야지. 자, 그 다음.